도겸이는 육사시미가 왜 육사시미인지 유래를 알잖아요. 알죠. 얘네들이 이제 64년 때. <웃음> <웃음> <웃음> 어, 내가 듣기로는 매직 같은 마, 그 맛이라고 해서 나우유시미를 그... 고맙다 대신 죽어줘서. <웃음> 아니 나는 그걸로 알고 있어그 육해 먹던 사람이 어. 어, 그 자기 그 뭐냐 개인적인 사심을 채우려고 어. 육사시미. 오! <웃음> 어. <웃음> 아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오, 뭐 보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이거 쌈장인데 이거 만드실 때 집에 고춧가루 있으시죠 근데 <웃음> 있어요 그걸로 만들면 됩니다 <웃음> 쌈장 사지 마시고 된장이랑 고춧가루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웃음> 맛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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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꼬리 들면 나오잖아. 찾아보니까 연결되는 그 관절들에서 나, 사이사이 나오는 게 그게 까지. 그 고기를 잘라냈을 때 꼬들꼬들하게 살아난다해서 꼬들살에 이름 맞아. 붙여줬고 이게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바다 낚시 하, 나가시는 분들이 급하게 이제 먹고 가기 위해서 바다에 서 잡은 굴비를 말려놨다가. 급하게 밥을 나르고 나가시는 거. 근데 내가 사실 이걸 처음 먹어봤을 때왜 하필 녹차 물일까는 생각이 들었다. 음, 녹차 물이 더 물보다 건강에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이걸 만드신 분도 흑색을 좋아했어. <웃음> 그러니까 녹차에서 나오는 토르테스테론 성분이 토스트, 토스테론? 뭐라고요? <웃음> 토스트, 아, 맞아 맞아 맞아. 토레, 뭐 토레스테론 뭐라고요? 뭐 포스트말론 성분. <웃음> <웃음> <웃음> 포스트말론, <웃음> <웃음> 포스트말론 <웃음> 포스트. 얘들아 승관이 설명해준대. 승관 뭐야 뭐야? <웃음>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토르테스테론 성분은. 음.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근데 내가, 어, 내가 그러는데 토스토, 토스토기. 토스토기. 오늘 먹을 음식이 많아. 자, 그러면 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 가자. 네. <웃음> 음. 첼라다라는 건데 멕시코의 음식이 아니라 엘살바도르이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에 음식이. 아. 살바도르 아 살레. 아 그럼 무슨 무슨 소스야 그거? 이거는 있다. 녹색 소스. 저거 파슬리랑 그러니까, 상추 상추 그다음에 오이. 그다음에 오이 그리고 그다음에 브로콜리, 피망. 피망 등등을 섞어 갈아 만든 어렸을 때 피망김치 음. 좋아해. 음. 이건 먹어 보니까 음. 쑥도 있다, 쑥. 우지야. 이 엔틸라다에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 하스피린이라는 성분이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었지? 이게 이탈리아 지역이랑 멕시코 지역에서 만나는 그 풀이 있어. 향신료라고 했어. 어, 향신에 아, 나오는. 아, 네. 들었다, 들었다. 거기서 야. 우려내는 그 무슨 추출물로 만든 향신료인데. 진짜 정말? 근데 이게 진짜 진통효과에도 좋고, 그래서 병걸린 사람들이 되게 즐겨먹는다고 했어. 항암 항염, 항염. 어. 여기, 여기 그것도 많이 들어는데 뭐. 비타민 K. K-pop 가정인 K가 음. 필요한 아, 이름이 엔칠라고, 말하다야. 아, 엔칠라다. 음. 문장이었어. 문장이네요. 엔칠라다. 그게... <웃음> 정한이 형어 브리또가 어디서 유래됐지? 그 브릿 브릿 브릿 어. 브릿, 브릿, 어. 브릿. 어. 그거 아니야? 그때 우리 여서도 갔을 때 옛날에 디에이 형이랑 민경이랑 계속 이제 불편했는데 네, 자꾸 꺼져가지고 어, 아유 브리또. 브리또 이게 원래 브리또라는 이름, 이름이 없었어 브리또가 내가 정리해줄게 아리또가 그건... 요리를 하는데 아니, 아니, 아니.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불이 계속 꺼졌어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들 그 조명 계속 꺼려가지고 요리를 따로따로 하려 는데 그게 섞어버린 거야 이제. 너무 귀찮아서 아불리또 어... 계속 꺼져가 내가 봤을 때 멕시코 쪽에서 히트가 굉장히 이제 히트해가지고 이제 브릿. 브릿. 브릿. 브릿 오브리또라는 멕시코 언어가 있어 오브리또 어 그게 인사야 만나면 어, 오브리또 이렇게 해서 아, 한국에서 브리또. 브리또. 김밥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음. 또띠아를 튀긴 게 나초야 진짜? 어. 그래서 이제 또띠아가 이제 이제 이렇게 좀 같이 섞여 이렇게 여기서 분바이아.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먹었지? 그러니까 반응도 진짜인지 모르고 하고 음. 말도 하고. 아, 진짜. 진짜인지 모르죠. 하고 맞는 거야. 뭐가 진짜인지 모르. 나중에 <웃음> 나중에 <웃음> 이게 편집할 때 그냥 얘가 말하고 있을 때 입에서 오 하고도 말하고 있을 때 x 기도 나왔으면 좋겠어. 확실이 <웃음> 그냥. 야또 몰라. 정환 형이 막 이상한 말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이상한 얘기 안 해. 그, 그, 그, 뭐, 나초 방치, 이거 그거잖아. 예쁘다, 아 방금 전에 보리꿀비 먹었잖아. 그러니까. 보리코 시절 때 그때 네. 한창 이제 해외 그 문물이 많이 들어오던 어, 시기였었는데 이렇게 어, 어. 들어오는 빵들에서 그것만 따로 튀겨서 먹기 시작했던 게 나초야 사실 한국의 유래야 아 진짜 어, 나초가? 아, 나, 아, 나 기억난다 그 그게 맞 나초가 그거야 음. 이 음식을 만들 때이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어 어, 어. 설마 나 추워. 나 추워. 아, 나초 설마 나초어 나초어 아보카도에는 일단 하이틴신이라는 되게 효능이 되게 많아. 하이틴신? 하이틴 하이틴신. 엄청 쉴것 같아. 먹었을 때 이제 아보카도 좀 부드럽게 넘어가잖아. 그게 좀 이제 기간제 되게 좋고. 하이틴신. 하이틴신 중국어 아니에요? 음. 할라핀뇨 알지? 할라핀뇨 알지. 아, 할라핀뇨왜 할라피뇨더라? 할라피뇨. 어. 할로피뇨보다 일단 내가 타코에 대한 유래를 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코라는 그...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야 타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이 음식 이름이 없었잖야 이거 우리가 한번 사업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타코의 매장이 생기고 음... 이게 이제 지, 진짜 그 음식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타코는 그래서 타코 타코가 그럼 이제 멕시코에서 대한... 차에 타라는 게 타야. 아그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아... 해서 타코가 된 거지. 아... 여기서도. 할라피뇨의 일단 성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해줄게. 크리스톤 라슬라라는 크리스톤 라슬라라는 그런 성분. 도리야구이 뭐, 약간, <웃음> 약간 향신료 같은 건데. 아 향신료 이것. 그거를 근데 먹었을 때 이제 할라피뇨의 효능이 어 이제. <웃음> <웃음> 스페어링 밑에 밑에 스페어링 플래터라고 얘네가 스파링 하다가 그 <웃음> 나는 그 볼링 선수가 마지막에 스페어 처리 끝내가지고 축하해주는 의미로 스페어링 <웃음> 그리고 아무래도 블루투스 그러니까 <웃음> 연결이 잘될 때마다 블루투스 스페어링 <웃음> 우리가 반지 끼고 다니잖아 되게 소중하잖아 근데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반지를 잃어버린 거야. <웃음> 아이고야. 그래서 그거 찾는데 엄마가 괜찮아 여기 스페어링 나도 가끔 요래서 먹는데 <웃음> 진짜 이게 까다로워 넌 전국 비빔면만 만들어 먹지 않아? <웃음> 이 메쉬 포테이토가 어. 어, 그 미네랄이 풍부하대 메쉬 포테이토 거 <웃음> 아니야? 리오넬 메쉬 선수가 좋아하는 거? 리오넬 메쉬 선수가 <웃음> 어. 축구하다가 실수로축구를려 감자를 밟았는데 감정이 푹 눌린 거야 그래서 메쉬 포테이토, 그래서 메쉬 포테이토. <웃음> 어. 아, 어쩐지 발냄새나 더라 <웃음> <웃음> <웃음> 넌 진짜 더티한 개그 좋아하는구나 야 오늘 진짜 오늘 스트릿 파이터다 우리 응? <웃음> 스트릿 파이터라고? <웃음> 스트릿 파이터라고? <웃음> <웃음> 왜 갑자기 길거리 싸움꾼들 만들어? <웃음> 그럼 우리 이제 어, 노현동과역삼역을제패했으니까 재패를 했구나 우리가 어, 이번에 <웃음> 어떤 음. 동을 가볼까? 딩동 아무리 동을 가볼까? <웃음> 네 <웃음>